오! 오! 야, 불. 야, 야, 헤드라이트 어떻게 켜는 거야? 아이, 쏘떡쏘떡 같은 소리하고 있네, 이씨. 너 대씨. 소시아씨. 자, 천천히 가겠습니다. 아이고, 여기 또 딱지 끝내. 아이고. 으으 음. 힘의 길. 출발합니다. 이 게임은 술 먹으면서 해야 재밌다고? 너무 위험하잖아 아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얘기해요 아 그럼 트로트야 아 뽕짝? 아 <웃음> 어, 약간 제주도 같은데 여기 어이 어 수고해 네이에 씨너데씨 소시아 씨 아이 뭐야 80kg 제한이 전혀 아이 몰랐네 브라코 살짝 살짝 살짝 대대시 니대시 또대시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렇게 스트레스 안받고 대자부 금지예요. 사장님한테 혼납니다. 대자부 하지 마세요. 야, 야 이거 불 어떻게 키는 거야? 야 불, 야 헤드라이트 어떻게 키는 거야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아니 이게 안 켜져. 어안 보여. 어디야? 배송도 많이 늦어 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. 오! 오! 아 미안해. 아 살짝 박았어요. 가요 제가 귤을 시켰지 주스를 시킨 게 아닌데 왜 주스가 오고 있는 거야?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실 거야 이거 소독약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진짜 딴데 딴딴 시킨 사람이랑 헷갈리셨나봐 어? 아이! 아 근데 이거 빨리 갖고 오라 그랬는데 괜찮아 내차 아니야 회사 차야 아직 나차안 샀죠? 내차 아니죠? 보험 처리할 거야 응 회사 보험이주 개인 보험 아니쥬 짤리면 내차 사서 프리랜서 하면 그만이야 안 무섭쥬 아이 쏘떡쏘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아 오늘 못됐어요 오늘 망했어요 지금 나차두번 뒤집고 엔진 고장 나가지고 지금 화물 시간에도 늦고 딱지 끊고 어? 아니 중돌 안 했는데? 다 왔어 3kg 남았어 3kg 남.. 아 어? 어? 봤어요? 트럭 넘어가는 거 세우는 거? 트럭 넘어가는 거 도로 세우는 거 봤어요? 운전 개 잘해. 돈못 받을 것 같아 이거 아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. 아 이거 두 줄짜리네 아 이거 나가는 것부터가 일인데 이거 됐다 아, 고속도로까지 스무스 했다! 자, 천천히 가겠습니다. 가자, 가자, 가자 해송을 가자 배송 배송 배송 가자 경찰뒤에경찰로나잘봐야돼요그 경차 누구도 날 멈출 수 없다 난 멈추지 않는다 스톱 스톱 스톱 개같은 개같 요런 데는 단속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속도 안 줄이고 가겠습니다 단속 없는 데서 좀 빨리빨리 밟아줘야 이3 시간에 배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음. 아, 노을 지네. 어, 비 온다. 잠깐만, 나 와이퍼 뭐야? 와이퍼 키 몰라. 아,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안 보였어, 안 보였어. 미안해, 씨, 죽었겠는데 저 친구? 어, 저 친구 죽었겠는데? 비가 와서 그래서 비가 와서 죽었을 거야 아 어,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잘 왔죠 한 명밖에 안 죽었어요 팀의 길령은 헬스 유튜버들 중에서 잘생긴 편이라고요? 아직도 나는 헬스 유튜버로 보시는 분이 계시군 나 개그 유튜버인데 야 이거 운전만 하니까 피곤하고많 이거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딜 씨 끼어들라 그래 아니 그 합류하는 데선 천천히 와야죠 내가 지금 속도 딱 붙여가지고 직진 쫙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가리를 들이밀어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이거 씨. 나 원래는 차분하고 차도 잘 안내는 사람인데 이게 운전대가 사람을 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로랄 때 하고 이 운전대 잡을 때 조금 그러네요 예, 자제할게요 이새끼뭐 어? 뭐한번 해보자는 거야? 길막을 해? 길막을 해? 아이고 여기 또 딱지 끝내 아이고 아이고 아 사고 났구나 아이고 여기 도로가 반대인데 영국인가? 아 영국이라 도로가 반대네 여기 300km 가야 돼? 아 아 어, 열심히 돈벌어서 트럭 사야지 아니 또 애매하게 제한속도가 90오씨 이게 이새끼봐라 이새끼봐라 이거 쌍가좀면서 저새끼 잡아 야 어디 도망가 차 세워 이새끼야 야 이새끼봐라 저 새끼 일부러 경찰 옆에서 속도 줄이는 거봐 아, 그렇지 비열한 기회주의자 새끼 저거 뭐. 경찰 있으니까 옆에다 딱 속도 줄이네 경찰 이 살렸다 넌아 트럭 볼보 하나 사? 아 이런 거를 이돈 주고 사긴 싫은데 볼보 말고 벤츠 볼까? 벤츠? 아 벤츠도 좀 짜세긴 한데 야 괴물인데? 야 개멋있는데? 10만 원만 대출 받아오자 대출을 받아왔지 내 트럭이 있는게 중요한것 같아 그냥 순정으로 사 됐어 됐어 이제 하이브 갚아야돼 어. 트럭 샀어 나도 이제 오우 너